거 빼내고 본다. 빼내고 본어 보이니? 사입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빼내고 본다. 자, 봐봐.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소표. 뭐 전혀 보이까 그치? 뭐 주어 동사가 보이잖아요.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너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응? 네. 자, 아저씨.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그죠? 시간당 12달러를 지불하는 좋은 일자리가 어떻게든 마감 되었다 채워졌다는 얘기 마감 되었다 15분 만에 그지? 15분 지나서 바로 없어졌어 밑에 여기가 뭐야? 여기 엄마 다시 엄마 똑같네 주옥 나와 있네 라마크의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 진화 이론은 풍사 나왔네 여기 있잖아 동사.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왜해부가 아니니? 하면 어, 주어가 단순네요 한마 한마 빼내고 봐야 이게 보인 거지. 어, 이제 이제 이게 동사야. 이제 이게 다시 부활되었다. Revival. 다시 되살아났다. 누구에 의해서? 수많은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다 우리 보통 진화를 하면 뭐가 생겨나? 진화. 다윈이죠. 다윈.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인데. 라마크의 어, 이론이, 지가 이론이죠? 어, 지가 이론이, 이제 다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생수학자들이게 고민했어. 컴퓨터 사는거 뭐니? 양보부사들 어? 온도가 접촉 사니까. 어, 이거 사인 뭔데? 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비록 한때는 일반적으로 의심받았지만, 한때는, 한때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뭐? 그 이론이죠? 자, 이으로봤든 새끼어리를.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절은원래 여기 현재 완료인데, 여기가 현재 완료인데, 여기가 한때라고 했으니까, 나와 아, 생략되네. 위로 한때는 그 이론이 한때는 일반적으로 의심받았지만. 그렇죠 이것도 생략. 아까 공부했잖아. 구사절 속에서 주어 프로시 비동사의 생략이나, 아까도 반복적인 생략만 했지만, 자, 해석이 돼요? 그럼 다시 복귀해가지고 영작하겠어요? 라마크 라마크 그 이론은 그치 라마크 어, 그 이론 뭐 이론? 어뭐이 버전 진화 이론 그렇 꼬마꼬마 사이에 뭐 있었어? 비록 그것이 뭐였지만 한때는 의심받았지만 한때는 꼬마꼬마 네. 단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의심받았지만 다운 치드 됐죠? 어, 그다음에 뭐였다? 어 이제는 다시 되살아났다. 네. Has 네. now been revived. 뭐 이거죠? 수많은 생물학자들 위해서 바이오나무로 biologists. 끝. 그치지꿈코 어. 다시 영접. 이 연습이 반복되면 시간 되고 습 하면 돼요. 위에부터 반칙하지요 기억하잖아요. 어, 한번 좋은 일자리. 어, 5인 일자리 뭐죠? 컴마파스사이은 뭐니? 지불하는, 페의 그치? 얼마나 지불한다고 해서. 뭐, 그거 뭐 중요한 거잖아15달러였어12달러였어12따시간당 어. 어, 나, 뭐. 이게, 뭐지, 필. 어, 다 마감됐어. 15분만 해. 1, 15, 미니 s 대체. 這是一 <laughs>